죄송합니다 지금 오토모빌 행사에 있어가지고 지금 친구랑 가고 있습니다 12시까지라서 좀 주말인데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정이 되게 바빠요 방금 행사 좀 도착해서 지금 이렇게 둘러보고 사진 촬영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 탔던 차량인데 다른 컬러인 것 같아요 GS3 크로스백 일단 전기차였었거든요 보면은 이 컬러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때 컬러도 예뻤긴 했지만 안에도 이렇게 있고 역시 차 시트는 흰색깔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요 기타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기타는 여기 고퍼오드 거예요. 고퍼오드 기타고 원래 한 30만원짜리인데 한 13만원? 13만원에 샀던것 같아요. 어제 사왔는데 줄이 그 파신 분이 사용을 좀안 하셨어가지고 불이 좀 녹슨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오다가 다다리어 줄을 샀고 제가 오늘 직접 갈아보려고 쿠팡에서 또 이것저것 좀 샀습니다. 제가 기타 줄을 안 갈아본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단 이걸 풀어야 돼요. 대나하게 이걸 뺀치가지고 끊어줍니다. 와.. 이거 진짜 쿠팡에 샀는데 아.. 씨. 엄청 더러워서 그냥 일단 잘라겠다 해서 쓰거든요 이거 진짜 안, 잘리지도 않네 요허해야겠어 일단 빼는 데까지는 성공 그리고 어제 쿠팡에 산거 이거 있는데 이거 그 기타 이이날제라는게 있거든요 폴리시라고 하는데 이걸 헝겊에다가 이제 이렇게 헝겊도 같이 왔어요 이렇게 닦아주는 거 그럼 아주 새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지요? 완전 새것 같죠? 대박 줄줄 색깔 대박 완전 금색 와줄 완전 금색이네 완전 금색 같죠? 다 뽑아줍니다 이걸 우와. 좋아 좋아 왼손 왼손 좋아 오른발 가져와 그렇지 왼손 하나 더가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왼손 하나 더 가요 그렇지 그렇지 <웃음> 이거 뭐해? <웃음> 그렇지 가자 미니 나이스 발 응. 제대로 걸고 집중 집중 좋아 좋아 자, 가자. 아 가자. 아, 진짜 아 오, 워짜 또. 진짜 또. 오, 진짜 또. 아, 숙여, 오, 진짜 또. 오, 진짜 또. 여 진짜 또. 오, 진짜 요구요, 백보 씨가요. 백보 씨가요. 백보 잠깐, 잠깐... <웃음> 딱 아직 안 끼어. 난 아직 안 끼어. 난 아직 한지 보자. 아직 안 끼어. 난 아직 안 끼어. 난 아직 안직해 끼어. 난 아직 안 끼어. 난 아직 안 끼어.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끊어먹었던 그 기타줄을 가려고 해요. 이거를 주문을 시켰어가지고 오늘 왔답니다. 또 끊어먹을 상황을 대비해서 두 개나 시켰어요. 1번 줄만 따로 팔았으면은 샀을 텐데 그렇게는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섯 줄다 들어있는 걸 샀습니다 다다 요 오늘 진짜 끊어 먹으면 안돼 이걸 여기 끼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이번에 찾아보다가 처음 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상처가 날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깨게나 손가락으로 빼는 걸 추천합니다. 다시 꽂고 여기부터, 여기에서부터 ASMR이거든요. 제발, 그어지지 마. 완료띠. 오늘은 제가 수원에서 교정을 했었는데 제 유지장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유지장치가 떨어졌어요. 오늘 아주대 아이브가 온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가려고 합니다, 지금 아주대 먼저 가려고 버스 타러 왔어요 여기서 먹고 있어요. 라이브를 뒤로 한채 저희는 갑니다 호에 라이브 짱아도끝짱 얼굴도, 얼굴도 못 봤다리 못 봤다리 목소리만 들었다